귀를 기울여주세요. 어, 네. 네? 뭔 소리가 나요. 박수 소리에 이끌려 찾아간 곳에서 이분을 처음 만났습니다. 에? 갑자기 춤을? <웃음> 아, 이분이세요? 이분이세요.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. <웃음> 아싸! <웃음> 어우, 힘이 넘치시는데? <웃음> 과연 이분은 누구일까요? 몇년 볼수록 묘하게 빠져드는 매력이 있던 그분 머릿속에서 아른거리면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날부터 그분을 찾기 위해 제주도 이곳저곳을 찾아 헤맸는데요. 저, 저 쓰레기 수거차인가요? <웃음> 네. 그분에 대한 단서는 이도이동에 자주 출몰한다는 것뿐. 막막한 마음에 마을 구석구석을 누비시는 환경미화원분들께 한번 여쭤보기로 했습니다. <웃음> 아유, 환경 부험원분들이 굉장히 지금 바쁘게 일하고 계신데 이분들한테 물어본다는 거죠? 네네 네. 아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네요 너무 바쁘게 일을 하셔서 지금 기회를 포착하고 물어보려는 그 순간 그녀의 춤이 시작됐습니다 어, 이분이뭐 하시는 거예요? 뭔가 익숙한 이 기운? 아, 잠깐만 <웃음> 아, 아까 두 분이 이분이에요 지금? 심상치 그, 않죠. 중사이가 그, 그, 그, 그, 저희가 찾던 지윤정 씨 같은데. <웃음> 에이, 저 맞아요. 저 맞아요. 참았어요. <웃음> 네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아, 바로 이분이셨습니다. 넘치는 흥으로 일할 때도 신나게 하는 진정한 흥부자 지윤정 씨를 소개합니다. 같이 일하는 동료분이시고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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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정 씨를 다시 만난 곳은 한라수목원 이었습니다저는일 끝내고 남편과 맞아요. 함께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군요네 맞아요. 부는가 환경미화원 일을 같이 하고 계이요 음 항상 좀 긍정적인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친이 친구는 이로서 자녀들도 그렇고 항상 좀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? 옆에서 사람들이 막 힘들고 지칠 때 그래도 옆에서 좀 웃게 해주는 사람? 좀 그런 아내이지 않을까 싶어요, 음. 저한테는. 알지, 지시지 마시 음. 알지, 응. 어떻게. 사실 저렇게 에너지가 넘치면요. 남편분도 그 에너지를 같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. 네, 맞아요. 네. 와, 노력 많이 하시네, 하시네 남편분이. 네. 네. 아 노력하시네. 아주 호흡이 잘 맞으시죠? 네. 지금. <웃음> 예, 많이 배웠죠. 주말에 하면서 같이 리스도 많이 씻고 좀 강제적이긴 하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협조를 <웃음> 고 있습니다. 남편분도 SNS에 자주 등장하십니다. 아 그래요? 네아두 어. 분이 그러니까 사이도 되게 좋아 보이시죠. 너무 다정다감하시고 서로 그럼. 서로 또 같은 직업이다 보니 이해도도 서로 높으세요. 네. 네. 다음날도 어김없이 윤정 씨는 같은 곳에서 일을 합니다. 앞바이 가고 있는데요 차들이 너무 많아서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놔야 우리 같이 한 번에 추가하기가 편해서 가고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응. 감독님 이제 네, 취재하시느라 많이 좀 네,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일 하셨네요 네. 저는 네. 촬영 감독이 무르였죠 아, 굉장히 고생 네. 많이 하셨네요 네.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바쁜 와중에도. 주민분에게 전하는 인사는 빼놓지 않는군요. 다들 이 다들 인식 개선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음 뭐라 그래야 되죠. 기다리지 못하고 뒤에서 빵빵거리시고 그다음에 분리 배출이 좀잘안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. 그럴 때는 조금 속상하고 그다음에 조금 음안 좋은 언행. 막 네. 너네가 그러니까 뭐 쓰레기를 치우지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. 빨리빨리 비키지 왜 시민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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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장한 얼굴들로 갑자기 차에서 다들 내리는데요 무슨 일이죠? 차하고 네. 오케이. 저분은 기사님이시고요. 아주 아 아주 멋쟁이세요. 어, 어, 어, 컨디션 괜찮지? 아아아 카메라 감독님이 네. 네. 되실 것 같은데요? 오케이, 네. 어 빠야! 돌리고! 빠야! 아니, 무조건 오른발을 불러요. 어, 봐봐, 따라봐 왼손, 오른손, 오른손, 어. 오른손, 오른발. 하나, 둘, 셋. 빠야! 돌리고! 빠야! 돌리고! 왼손 말고 오른발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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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리수거할때딱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좀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. 음 배달 음식 시켜 드시고 남은 음식물과 함께 자유 영통에 이렇게 버려 버리시는 분들이 간혹 일하기 하기보다 매일 있어요. 그래서 좀 그런 것만 조금 가능하면 씻어서 이렇게 배출을 해 주시면 음 아름다운 지구 깨끗한 제주 같이 함께 지키지 않을 수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아침이 오면 초록색 조끼를 입고 누구보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윤정씨. 영상 콘텐츠를 업로드하면서 윤정씨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. 그럴 때마다 윤정씨는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걸로 보답하고 싶다고 하네요. 환경면로시 아무래도 체력 관리를 해야 되니까 오늘도 신랑하고 예, 체력 관리를 위해서 한라수 먹원 산책 나왔어요. 60세까지 해야 되잖아요. 예, 그래서 건강 관리 잘 하고. 조금이라 나름다운 제주 네. 지키는데 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. 주변 사람들까지 기분 좋게 응. 하는 긍정의 아이콘 지윤정 씨 앞으로 더 파이팅하기를 저희가 응원할게요.